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좀 간단하게 할건데 반양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제가 반양어가 심한 아이 치료부터 부모 태도까지 전면 수정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부제를 삼았습니다. 반양어가 심한 아이 중 중증자편은 없다. 잘못된 치료법이 문제일 뿐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반영어가왜 생기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기능을 갖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반영어의 원인 제대로 이해하기 라는 제목에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제가 반영어를 하는 아이를 진료 중에 이제 만나게 되면 딱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아 이거 경증이다 어, 치료하면 굉장히 잘되라 아이다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드는 감정은 아 이거 치료 되게 잘못한 거다 오죽하면 아이가 반영어를할 것인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잘될수 있는 아이 치료가 오류를 겪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잘하게 되면 반영어는 안 나타나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잡히면 반영어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저희는 치료에 성공하는 애들은 반영어 안 나타납니다 이건 언어 발달의 왜곡이 형성된 거예요 왜곡을 치료 과정에서 부모님이 개입하는 방식에서 또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어떤 왜곡인가 핵심이 이겁니다. 사회성 발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언어 자극이 주입적으로 반복된 거예요. 주체적으로 아이가 언어 욕구가 먼저 형성이 되면 반영 없이 이렇게 차곡차곡 언어가 발달이 되는데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어 욕구가 없는 상태에서 말을 따라해봐 따라해봐 즉 사회성 발달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입적 언어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형성되는 게반영어입니다 제가 반영을 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어, 스스로는 이런 거에요. 말할 필요를 못 느껴요. 상호작 에 대한 욕구도 별로 없어 그냥 애가 멍하고 있어 지시 수행이나 간단한 거나 좀 하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감각 추구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부모가 치료사가 자꾸 말을 따라하라고 프레스를 넣어요 이거 따라해봐 따라해봐 하면서 날 괴롭혀요 어 그래서 우연히 말을 따라해 주니까 어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날 괴롭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따라해 줘야 편한 상태를 만들어주니까 난 사회성 발달도 안 됐고 어느 욕구도 없는데 음성적으로 들은 걸 따라해주면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 소리 들리는 대로 따라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반야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영혼을 싫지도 않은 채 허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뒷말을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했었으니까 자 제가 왜 반향어를 하는 아이를 보고 경증자폐라고 하면요 무발화 자폐인 애하고 반향어를 하는 애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치료가 쉬워요 왜냐면 인지 발달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에요 인지 상태가 좋은 아이들만이 반향을 합니다 왜냐면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도 언어를 학습하는 거예요 즉 음성 정보를 이렇게 들어갖고 상황을 리딩해서 이해를 해서 그냥 따라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무발아 애들하고 비하면 반향어로 애들은 인지 상태가 상당히 좋고 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언어를 따라 한다는 라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서 지능이 결코 나쁜 애가 아닌 걸 역으로 입증합니다 그래서 치료여가 되게 좋아요 근데 거꾸로도 되죠 오죽했으면 제가 뒷얘기를 기계적으로 따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죠 굉장히 기능적인 언어치료가 이루어진 것이다 부모가 언어 반화를 요구하는 강요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주입된 거다 이두 개가 만나서 반향어가 겁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면 아이는 사회성 발달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자체를 다시 세팅하셔야 됩니다. 변형어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이런 거죠. 기능적인 언어치료 중지하셔야 돼요. 상호작용 위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언어치료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 언어적 자극 자체가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성 발달, 상호작용 위주로 초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절대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 내 분위기도 바꾸셔야 돼요. 언어 이전에 아이가 상호작용을 활발화시켜서 언어 욕구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부모하고 노는 게 재미있는 가정 환경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서 시간을 경과하면 아이는 서서히 자발적인 언어 표현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반영어가 서서히 감사하고 자발적 언어로 증가하게 나타납니다. 자 반영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사회성 발달 치료라는 측면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니까 즉각적으로 다시 치료를 세팅하실 것을 권장합니다.